아앗! 아앗! 괜찮 유비 없어도 돼 유비 없어도 돼 원래 형제 같은 거 없어도 돼야 다시 또 아무나 셋 들어와봐 형 병력차가 심해도 공성전이야 원래 이런 거는 방어가 좀더 유리한 거야 최대 두배까지 버틸 수 있어 내가 손자병포 어릴 때 마하책 많이 봤어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길 수 있다 즉 선.. 이, 방어와 유리해도 5분컷 예상한다고요? <웃음> 자 다시 하자. 자, 이번에 간단합니다. 남쪽, 북쪽 딱 하나야. 남쪽에 하나. 어, 어 얘도 바꿨네. 이 짜식들이 막. 갑자기 바꿨네. 모디비면 석고대제라고. 이쪽에는 창쪽이고. 어, 화살들 이렇게 있고. 저 화살, 화살, 화살. 창창창. 창, 창. 어, 이쪽에 본대 엄청 많고요 와, 남쪽에 집중해야겠네. 야, 일단 다싹 모여. 일단 싹 모여봐. 야, 우리 병력 이거밖에안 돼? 우리 병력 이것밖에 안 돼? 에바 세반데? 읽은자가 이해를 못하면 털린다. 아니 여기 다야 우리 병력? 알았어, 알았어 배치할게 이제 배치하자, 자, 자 일단 너희들 여기 있어 배치하자 이제, 어? 자 서쪽과 남쪽, 일단은 남쪽인 유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넌 무조건 배치 여기, 넌 여기 있어. 너를 그리고 보병하는 창병호위대 아아 아, 창병대는 위에 있어라 자 대기타고 있고 공성하러 온 애들 충차가 없어 보인다고? 아 진짜 리얼? 충차 기본 아니야? 이거 있잖아 충차 있네 어 깜짝이야 충차 있구만 자 황룡대 오케이 황룡대 여기있고요 천금군병 천금군병 현금군병은 앞에서 대기타 오케이 앞에서 들어온 놈들 잡아라 자 사다리 걸어서 그대로 한 번에 올라온다고요? 그 다음에 서쪽도 막아야 돼 서쪽은 관우가 막거라 응. 서쪽은 관우가 막으렴 넌할수 있다 너한테 철가포위대를 주겠어 창병대 그렇지 설가 포위를 주겠어 자 위에서 호위 창병이 대기타고 있고요 방어전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게 제일 낫죠 확실히 그게 제일 낫죠 창병전사 같이 여기서 대기타라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사이드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사이드 비시로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주의해야 돼 약간 주의하는 건 뭐다? 기병대다 기병대 애들이 이제 여기서 대기를 타줘야 돼이 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대기를 좀 타줘야 돼 여기서 들어오는 애들을 잡아줘야 돼 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대기를 좀 타줘야 돼 다음에 화살들을 화살대들은 여기 전,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어 좋아 화살대 많아 자 궁병대 아, 궁병대 여기만 있는데? 이쪽에도, 이쪽에도 배치해줘야 돼 오케이 야, 배치 완전 진짜 배치 이거 진짜 완벽하다, 진짜 어? 이거 너무 뭐 극한지가이라 절대 패배한다고 적병에 성벽 일어와서문정 가면 그대로 문짝 파괴 안당해서 죽는다고요 음, 자...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진짜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치 한번 확인만 해주고요 배치 아, 얘들 이런 애들 이 있어서 아주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 했다고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좀 잠깐만요. 잠깐만 좀 대기하고 있어 봐. 이쪽에도 오는데, 아따 이 쎄한데 느낌이 이 대기 타고 있어 하여튼간. 자, 그 다음에 또 배치 안하야 되어 있어. 배치 또안하야 되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 황룡대가 좀 세니까 아,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유비가 맞자 자 남쪽은 유비가 버티고 있고 서쪽은 장비와 관우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전투 개시하겠습니다 전투 개시 녀석들이 옵니다 장군 오게 두어라 이번엔 이깁니다 여러분들 자 음,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층이 먼저 방벽에서 화를 네, 쏘고 있고요. 적군들 본진대대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신데 이기기만 해도 이상할 듯 하네요. 어. 자, 매복이라고? 매복이 어디 인데 매복이 어디 있어? 매복 없구만. 사시뭐 헛소리하고 있어? 어? 어? 어? 어? 야! 너희들 왜일로와 어? 아, 이러면 안 된... 어? 이거 야, 니들 왜이로 가냐? 어? 야,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뭔가 수상해. 이동해 이동해. 야, 이동해 이동해. <웃음> 야, 이거 야, 니들 일로 와.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웃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 이 이리... 기다려 봐요. 올라가 올라가. 야, 수아수아 어어? 어어? <웃음>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당황스럽네. 자,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것이 수학게임이니까. <웃음> 손자병법. 자, 야. 너희 올라가. 너희 대기 야, 이거 뭔가 이상해. 아, 이거 이거 세, 이거 에바 세반데 이거. 야, 창병대 일로 와. 일로 와. 아, 올라왔네. 이거 올라온다고? 아직 진거 아니고요. 충 공수 다운 게 충차 목막죠? <웃음> 어, 야, 야, 야, 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무조건 너희들 이거 못오 무조건 못 오게 무조건 <웃음> 무조건 못 오게 무조건 어? 어허 아.. 세한데다 시작 아 여기.. 여기 공격하니까 어디 가냐? 어어? 어?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야야야 이것 쏴. 이것 쏴. 자, 이쪽은 됐고. 야, 올라오냐? 잡아. 그렇지. 이를 잡아. 잡아. 우리 관이 파괴됐다. 적들이 몰려온다. 야, 아웃플레이가, 아웃플레이 쌉가능. 돌격! 차지! 조심라 이쪽은 차지하고. 자, 창병자 왔어 창병자 섰어. 쏘고. 쏘고. 어? 기마병. 아병 차지! 차지! 차지야 차지 차지 이쪽 많았어 이쪽 많았어 야 남쪽 이겼다 남쪽 이겼고요 자 들어왔고 야너 싸워 뭐하냐 거절. 아 수락하면 어떡해 아 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마 아 황제님 튀세요 튀는거 있어 도주해 1분 20초 도주하라고 거절해 아, 침착해 장비 오고 있어. 장비 오고 있어. 형님, 버텨요. 좀만 버텨요. 형님, 장비 오고 있습니다. 좀만 버티십시오. 자, 이쪽 잘막고 있고 좋아. 야 내려와. 너,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 비 아, 맹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괜찮아 유비 없어도 돼 유비 없어도 돼 원래 형제같은거 없어도 돼 내려와 내려와 아 이거 청룡대 없애 아직 끝난게 아니다 아직 끝난게 아니요야 이쪽은 잘 싸우고 있는거같아 이쪽은 잘 싸우고 있는거같아요 좋아 야! 맞다이 떠! 맞다이 맞다이 떠 맞다이 맞다이 떠! 어쩔 수 없다 맞다이 이기토로 이겨야 된다 이거 답은 맞다이다 마음의 상처 <웃음> 불타고 있어 아니이 럴수가야어허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다들! 보퇴 야, 후퇴 후퇴 일단 후퇴 후퇴 야, 안쪽으로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후퇴 안쪽으로 일단 튀어 야, 안에서 막자 안에서 후퇴 안에 포탑 있어 일단 막고 보자 튀어 야,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웃음> 어있어 <웃음> 게임이 이상하다, 이거 이게 좀, 게임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원래 진리가 없는데, 게임이 조금 이상하다.